내 어디 손가락 하는바 선생이! 제가 이사하기 전날에 화장실 쪽에 환풍구랑 베란다 쪽에 창문 을 열어놓고 갔어. 환기를 시킬려고 습기가 찰수 있으니까. 근데 이사 전날에 이제 짐 잠깐 둘라고 집에 왔었는데 화장실에서 바퀴벌레 선생이 나온 거야. 화장실에서 이, 이, 내 어디 손가락 하는바 선생이. 징그러웠다 정말 진짜 미친듯이 징그러웠다 정말 어.. 아, 진짜..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? 잡지 일단은 허, 일단 휴지로 싸가지고 잡았어 잡은 다음에 변기에 물 내리고 일단 버렸어 근데 화장실에 잡으니까 여기 작은 방 여기 딱 문을 딱 여니까 여기서도 바퀴벌레가 아, 한마리가 또 기어 다니는거야 또와나 진짜 두마리가 아 이사 전날에 아니 그동안 그전 그전까지는 바퀴벌레가 안 나왔어요 두 번인가 세번 왔거든요 여기 이거 에어컨이나 이거 설치하려고 오고 세번 왔는데 그때는안 나오다가 이사 전날이니까 하용 하고 나오더라고 일단 바퀴벌레 두 마리 보자마자 나는 부동산이랑 집주인한테 말했지 여기 바퀴벌레 있다 방역 좀 해주세요 했지 난또 방역비 좀 대주세요 했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퀴벌레가 집 안에서 나온 건 아니고 집 밖에서 아, 들어온 안 거래 왜냐 여기 여기 옆에가 허리풀그 숲이라고 있거든 마, 그 산이라고 있거든 산바퀴벌레가 들어온 거래 생긴 게 갈색 이런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만한 그 그그 그 검은 바퀴더라고 아이 알겠다 하고 했지 그래서 부모님한테 바퀴벌레 나온다니까 부모님이 약을 가지고 또 오신 거예요 그 부모님이 바퀴벌레 약을 사가지고 좋은 걸 사가지고 왔어요 창문마다 방역을 다 했어 싹다 나중에 가니까 바퀴벌레가 창문틈에서 하나씩 보이고 화장실 또한 마리 보이더라고 간간히또한 마리씩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보니까 밖에서 들어온 거더라고다 발견되는 데가 다 어 창문 근처였어요 창문 근처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를 지금 일단은 그래도 바, 안에서 나온 거 아니니까 다행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지금 좀 나중에 좀 심하면은 방역업체를 좀 부를까 생각 중이에요 주인분도 여기 살았을 때 방역을 부르니까 좀 나중에 좀 괜찮아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좀 나중에 좀 심하다 싶으면 여기다 좀 해보려고